인공지능보다 사람의 감성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번에 인공지능 노래도 만들어봤고 슬슬 봄도 올 테니까 봄노래를 제가 만들다가 문득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버전으로 노래를 내볼까 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사워 너는 내사워 베이브 난네 주위를 만드는 바라사이 나이 Where on, go, go, go, go, go, go, o o o o go, go, l o g o o o 여기 너를 드디어 I found you my found